안녕하세요. 제주 바르 대표 박기남입니다. 저희는 제주 갈치, 옥돔, 한치, 고등어 등등 청정한 제주 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을 전국적으로 유통하고 판매하고 있어요. 바르라는 말은 제주도 방언으로 바다를 의미하고요. 제주도에서만 쓰는 말이라서 상으로 쓰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낚시로 이렇게 풀었어요. 잡았던 갈치를 지인분께 선물해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큰 보람을 느꼈고 제주도 수산물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갈치조업을 직접 하면서 어, 보고 느꼈던 신싱한 수산물을 보는 안목이 누구보다도 제가 좋은데 딱 제가 봤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수산물로만 이렇게 진공포장하고 그 생물로도 판매하고 있어요 택배 발송도 제가 음, 딱 보내고 끝이 아니고 끝까지 소비자가 만족할 때까지 저는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주 바르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리면 좋을지가 가장 힘든 점 같고요. 지금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몸으로 뛰고 그다음에 조업하고 갈 시작고 이런 건 제가 자신이 있는데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니까 가격 운영이 좀 힘들어서. 갈치 낚시를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몰은 관광객 그리고 도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여서 어 제가 초기에 홍보가 부족한데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청년몰에 입점하게 되었어요. 저는 배를 직접 운전하고 조업하면서 이때 배운 가장 중요한 갈치 신선도 유지 방법을 제가 터득했어요 이때 터득한 방법을 저희 상품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위판장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싱싱한 수산물을 보는 눈 싱싱함을 유지하는 포장 방법 이두 가지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갈치, 고등어, 옥돔 뭐 보이는 모습은 다 똑같지만 이게 결코 똑같은 수산물이 아닙니다 갈치를 예로 들자면 생물갈치와 선동갈치가 있습니다. 선동갈치는 말 그대로 배에서 얼려진 갈치가 선동갈치인데요. 이때 배에서 얼려질 때한 마리 한 마리 따로따로 따로 얼리는 게 아니고 겹겹이 얼려져서 진공포장을 하려면 해동을 해서 갈치를 한 마리 갈치를 떼어내고 손질 후 다시 재냉동에서 포장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맛의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는 생물갈치를 판매하고 있고 그 생물갈치를 진공포장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희 제주바르를 믿고 구매해주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전 국민이 제가 판매하는 싱싱한 제주도 수산물을 드시는 게제 목표입니다. 구매하신 분들이 99% 아니 100%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맛있고 싱싱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제주 바르 많이 유용해 주세요.